이봉아이들아 오늘 내가 키스바를 아. 라는 어! 아! 언제부터 그렇게 나 아들아, <웃음> 아들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들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어머 못하겠어 역설아, 역설아 도망가지 마. 이건 우지야, 한이랑 좀 놀아줘봐. 우지야, 놀아줘. 얘들아모른 척하지 말고 계속 놀아줘. 우지야, 아예뻐 이 이렇게 해줘. 오케이. 앉아! 백설아 앉아봐! 앉아봐! 자, 얘들아! 얘들아 다들 와, 일로 와봐! 얘들아, nope. 모여봐! 얘들아, 모여봐! 우리는 육아를 해야 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모여봐! 아니... 이, 아니... 가리고 모이지말고! 야, 절로 가! 자, 모여봐! 자! 일로 와봐! 여기! 앉아 p a 앉아 앉아, 얼치. 아니 좀 n d a Anda, Anda, Anda, a 야 d a 아니 d 오케이. d a a 아니 아니 엄마 a Anda, a 니 d a a 말고 a a 하 d a a n 말고 아 n d a a 아아 얘들아! 얼굴 yeah! 좀 도와줘 봐봐